I'm g 이 나와, 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 go. I'm going t 안 g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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어왔게 한번 타봐, 누르고. 한번 돌려갖고, 아니, 뭐으려 그래, 올라 여아 그거 이이이 이제, 제 이제, 이이 이거 <목소리> 갑어가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안 돼, 나. 나, 나중에, 가만 소리야! 어안어안안 사진 찍어야 돼. 네, 사진다아요이 아. 찍어찍어네요 아, 그래요. 생일이랑 자르고 자연스럽게요 해 이제. 계획도 자르고 마음대로 하세요. 자연스럽게. 이따가 이따가 시한다고 노래 부르면서 잘라야 돼. 지금 단계 은한잔 먹고 장 실리리 야다이네. 가만 있으면 다있다너너너너 너무 <놀람> 그래. 아들이 좀내 사이를 도는데 가좀어치에얼굴 이거 쉽지 않다. 내가 뭐 진짜를 보내서 내가 아들이서 사실 지안나오 저리 붙여야지. 요렇게 동그라면 여기까지 뻗대면 사진을 어쪽 찍는 거 여기 그 누구 그 아줌마가 누구 뒤로서 가는 게은 게. 그래서 나오기 전에 안 그래도 속에 들어가 제 게. 얘 <불에서> 벌써 잘라 버리냐 너. 아이고. 불쳐 하고 하는 불르고 쫙깔는데 불이 그 진짜 래는 점점 막 진짜 한게. 끌어 안끌어 끌어. 니가 다로 그 사람은 이지 노바로 잡으이야그럼도 불꽃이 해드리자 시장. 는 누가 시작시작이 축하합니다. 축하 축하합니다. 축하니다축니축하합다고 해야 니다축다다축 축하합니다. 다하합 자합니다 어머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어, 이 타요. 걸하 그러면 나도 안어 어머 만나라 안돼. 잔잔치에 타와. 얼른 기도 잡은 거는상기하러 와. 자, 우는 기도 잡기다. 장거색기아 기도 잡기. 아, 어, 잡아한 줄기 봐서, 한 줄기 이렇게. 아니야. 그게 아니야. 여기 서 들면 들어줘 채우까는. 가면. 그게 뭐야 돼. 어, 어, 빨이라 예, 리 <목소리> 와게라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저>, 네. <목소리> 아, 열 u 히 한번요. 좀 가자. 가 고물 때 봐요. 지아이요가자하 한번 라 아니야! 아니야! 아니야! 아니야! 아니야! 아니야! 아니야! 아니야! 아 아니야! 아니야! 아니야! 아니야! 아니 아니야! 아 아니야! 야 오른발로 치고 이서 가. 하만 보이지 않네 저달 Yay! Mm -hmm. 来 아, 야, 야, 이머님이 이거, 이거, 이거, 이다